여름의 동 여섯 번 탐험을 기다리는 중이니다 이게얼마 먹는 밥 바빠진 그녀의 손길 <웃음> 아, 거고어먹 <아까워. 웃음> 어때? 막시? <웃음> 지금 버스 타러 갑니다. 유. 에이. 노 스모키. 방금 버스에서 내렸던 분인데 분위기 보소. 지금은 오정도 가고있어요 여기 티켓버스가 있다 모바일 티켓 교환이랑 케이블카 티켓 발권 왕복 6인 왕복 해야돼 와야되니까 6인승 할까? 어. 왕복? <웃음> 뭐야? 잠깐만 이거 검색해볼게 응. 8인승은 얼마야? 8인승 왕복 밑에 이거 보이는거지 이게 일반 케빈 어. 왜 편더밖에 안돼? 1 7 0 0 0 <웃음> 얼마만에 케이블카 있는지 <웃음> 애기들 <에듀드> 타고 처음 <웃음> 타고 <웃음> 있는야 <웃음> 졌버렸다좋다좋다좋다 졌다 졌다 졌 케이블카 네, 내렸습니다. 어. 돌산공원인 것 같은데? 하트동백. 일로 와봐. 이렇게 스닥 받추자. 뿅. 이제 케이스 끝을 때가 온다. 와, 10%야. 휴대폰 배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유유유유유. <웃음> 딸기랑 뭐 여러가지 사러 가고 있어요 아이고. 딸기 사치로 우리의 마지막 폭소 갑니다 쇼 약간 거기 타버 케이블 대다 여기는 슈가 보리움 슈가 보리움 도착했습니다 저희 룸투어 좀 해드릴게요. 이렇게 지금 바베큐 그릴이 구워지고 있고요. 여기는 바로 들어오면 현관입니다 옆에는 짜라란 저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. 키친도 이렇게 되게 넓고 냉장고 다 있지 진짜 무슨 이런 그릇이 싱크대고 냄비 그 다음에 뭐까지다 있어요. 진짜 심지어 밥 이 SK매직과 함께합니다 <웃음> 길 게도 말고 하딱이줄 알고 엄마, 엄마, 뭐야?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이왜왜왜왜왜왜왜왜다왜왜왜왜왜왜 바베큐 파티를 해볼 겁니다. 닭고기인데? 대망의 콩이님 우리 오늘 배 찢어야겠다. <웃음> 좀더 넣어야 되나? 애기 한번 봐볼래? 어우, 너무 끓이지? 쌈무는 네. 또 국물이 있기 때문에. 국물 빼야 되나? 대기야 거의 다 돼가? 자 그럼 나 라면 끓일게 비주얼 미쳤구야 잘 먹기 싫어 면 먼저 먹어야 겨우 음 맛있어 까무? 이거지 여수 밤바다 On that cold rainy you know. i t s i t i n 이 그, 무무시기지 거, 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많이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짜박짜박 빠 타이 찍어 먹는 베이글, 베이글 이거 따뜻하게 하면 더맛있겠다 하늘 위에서 먹는 샐러드는 프레시 어머, 내밥 메모지까지？하나 줄땐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. 구이, 구이에 사용됐던 걸 여기다 재활용하시네 짱! 다 먹네 진짜 안 사도 다다 돈벨 일 뻔. 응 음. <목소리> 맹꽁이셔? <웃음> 우리 장수합니다 <웃음> 아유 <아이오. 웃음>